오늘은 여기 후쿠오카 시내에서 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마트라고 할수 있는 썬이라는 여기 마트에서 한국하고 물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은 이마트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먹는 야채랑 과일 계란 고기 생활 식료품의 물가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자체는 농협 그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어, 엄청 넓네. 여기는 술 종류인 것 같은데. 술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여기는 빵 종류인데. 빵이 생각보다 싼것 같네요. 아무래도 장바구니를 좀 챙겨서 가야 될것 같아요. 좀롤 같은 거 이제 3,000원 돈이고. 이런 도시락도 구성이 알찬데 3,000원밖에 안해요. 짜장면 3,000원. 도시락이 진짜 엄청 많네. 이런 거 도시락, 튀김 도시락 4,000원입니다. 도시락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삼각김밥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반찬거리인 것 같고 여기 있는 거다 2,000원입니다. 아, 참... 초밥도 있고 동네 마트인데 여기는 유제품이거든요 우유는 한국보다 비싼 것 같네요 아니 가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싼가? 똑같나? 저런 거 우유 1리터 2천원 그리고 일본 즉석식품들이 되게 잘 돼있다고 했는데 진짜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에 막다 2천원 3,000원이 안 나와 갑니다.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한데 여기는 냉동식품인데 이거 직접 조리해 먹는 냉동식품인 것 같고 저 반대편에 좀 전에 본 데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파인트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어, 3,500원 아이스크림 싸죠? 파인트 한국에서 사면 만원 정도 하는데 저긴 3,500원이면 싸네? 산토리 1 5 0 0원 이 정도 사이즈 산토리도 팝니다 소주가 더 비싸 소주 3천원이네 뭐 진빔, 메이커스 마커 잭다니엘 21,000원대고 한국보다 쌉니다 어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물가가 싼거같아 육류 육류 코너 한번 볼까요? 햄 종류 막다 2,000원,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런거 한 통에 천원대 아니면 2,000원, 3,000원밖에 안 해요 3,000원이 넘어가는 품목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일단은 다 저렴합니다 여기 이제 육류 함바그 스테이크 같은데 뭐 3,000원 정도 돈이고 닭고기도 되게 세분화돼 있긴 한데 이런거 닭한마리 6,000원 맡은데 6,000원이면 싼거죠 닭근위 닭동집이라고 하는 그 닭근위인데 3,000원 정도입니다 이런거 다 2,000원 2,000원, 3,000원 돈이고 지금 그람당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되게 고기가 세분화돼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되게 싸요 이건 소고기라서 좀비싼것 같은데 그래도 만원이 안넘습니다 여기 담겨있는게 이거는 소고기 같은데 막 13,000원돈 1kg가 넘는데 100g당 1000원돈이에요 이런건 좀 고급 소고기인거 같은데 17,800원이네 한우보다 싸죠? 이런 모듬 15,000원에 이모듬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트에 담겨있는 스시 12,000원이에요 8개 담겨 있는데, 근데 딱 봐도 퀄리티는 진짜 좋거든요. 근데 만원 돈, 만 이천 원 돈밖에 안 합니다. 고등어 회도 있어요. 마트에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여기 뭐. 생산 필레도 있고. 여기 생산 튀김 같은 거, 새우튀김 이렇게 된 거, 7천 원. 저렴하죠? 고등어 얼마인지 볼까요? 진짜 맛있게 생긴 고등어가 두마리에 4,5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4,500원이에요 식자재 퀄리티가 한국보다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은 게 아니라 확실히 좋아요 두 눈으로 볼 때는 식자재 퀄리티가 한국보다 좋은데 가격은 쌉니다 딱 봐도 싸다고 느껴질 정도로 싸요 2,000원 넘는 게 없어요 200엔, 300엔 300엔 넘는 걸 찾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가격표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쌉니다. 이런 거 라면 4500원이야. 신라면보다 싼 거야. 4500원이면 뭐 이런 거 신라면 1,200원인데 대신 컵라면이 좀 비싸네. 이런 거 봉지 라면 다섯 개 들어있는 게막 3, 4 0 0원인데저 뒤에 있는 컵라면은 하나에 2,000원이거든요. 오리지널 새우빵인가 보네. 이 과자에 진심인 나라 일본의 과자 가격은 어떨까요 이런거 천원 한국에서 천원짜리 과자 이제 거의 없죠 다 천원정도입니다 이런거 다 도리또스 천원이에요 이건 미국거라 그런지 비싸네 한국게 제일 비싸 한국거 썬칩 천오백원 허니버터 아몬드 만원 만 양파 이런거 한방에 천오백원이에요 이게 당근 1600원 <웃음> 심지어 지금 에나가 천원이안 넘기 때문에 단순히 10 곱하면 되는게 아니라 조금 더 쌉니다 싸네 신기하네 야채류는 조금 야채류는 조금 비싸네 레몬같은거 좀 비싸고 과일은 조금 비싼거 같기도 하고 소분해서 담겨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딸기는 살짝 비싸요 아보카도 이런거 하나에 1800원 사과 이렇게 한 봉다리에 6000원입니다 여기는 분유인것 같은데 분유가격은 잘 모르니까 세제 가격 볼까? 이런거 섬유유연제 하나에 6000원입니다 섬 나라인데 왜 이렇게 쌀까요? 자급자족이잘돼있어서 그런가? 와나 근데 이술싼게 진짜 너무 부럽다 야, 한국에선 산토리 심지어 구하지도 못하죠 좋네요 일본 마트 오늘 이렇게 이 선이라는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김에 한번 물가를 한번 봤는데 어 진짜 싼거 같아요 어 체감 물가는 좀 쌌습니다 저기가 대형마트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마트가 한국 마트보다는 좀싼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본 대형마트 물가는 이렇게 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길에 편의점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뚜껑째로 따지는 아사히 맥주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수고 수고. 이 뭐야 이게 맛은 볼게요 무게가 절반으로 줄었어요